오 소개팅하고 세번째 보는건데 뭐할말 없어? 할 말? 없어? 하, 할 말? <웃음> 없어요 그냥 집에 갈까? 아, 아니 어, 있어 할말 뭔데? 내가 이렇게 내가 준비를 좀 해서 얘기를 해 뭐 이벤트야? 누구세요? 어! 어! 어! Away! Away! Away! Away! 내가 하고싶은 말이다 하... <웃음> 오늘부터 1일 일일이... 네 좋아요 고장아 <웃음> 뭐해